お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출시되자마자 올리브영을 뒤집어버린 이 데이지크 189 팔레트. 이게 쿨베리 스무디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쿨톤을 저격하는 컬러감에 무려 189로 쪼개진 정말 쿨톤들을 저격하는 다채로운 쿨톤 컬러들로 뭐 팔레트, 치크, 립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 오늘은 저 같은 찐 쿨톤 분들을 위해서 이 시리즈의 모든 제품을 한번 전 색상 발색을 하고 메이크업도 해보면서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 먼저 이 18구 팔레트는 웜기가 정말 1도 없는 확신의 쿨톤 팔레트로 나왔는데 상세페이지 컬러보다 실제 색감이 채도가 살짝 덜한 편이어고 생각보다 많이 튀지 않고 데일리로 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원래 99 팔레트를 반으로 쪼개서 칸이 되게 좁아 보이지만 은근 약지나 청알 브러쉬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정도 크기인데 이제 베이스 브러쉬는 살짝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위쪽은 베이스 컬러랑 글리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들은 다른 팔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명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음영 컬러나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회보라빛 뮤트톤에서 뭐 퍼플 브라운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다양한 컬러들이 있었고 라인 블렌딩이나 뭐 아이라인 음영 대용으로 쓸수 있는 컬러까지 다 있어가지고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느낌? 전체적인 컬러가 다잘 나온 편인데 특히 글리터가 진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펄 입자들이 전부 굵지 않고 되게 작은 느낌인데도 실제로 발색하면 엄청 화려하고 반사광이 정말 번쩍번쩍하는 느낌이라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리는 고런 팔레트입니다. 먼저 이 팔레트를 보시면 이렇게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은 글리터랑 베이스 위주다 보니까 조금 흰기가 많이 돌고 발색이 그렇게 빡 되는 느낌은 아닌데 이 아래 줄로 내려올수록 이 팔레트에서 보이는 색감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좀 도드라지고 발색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음영 컬러들도 기승전 브라운 그런 컬러가 아니라 진짜 정말 쿨한 그런 핑크 컬러들로만 돼 있어가지고 쿨톤이신 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저는 베이스 컬러 중에서도 여기 약간 쉬머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랑 살짝 연보라빛이 도는 이두 컬러를 섞어 가지고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한번 깔아 줄게요. 이 팔레트가 좋은 점이 일단 컬러 구성이 18개나 되니까 단독 컬러 하나하나 쓰셔도 너무 좋지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믹스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생각지도 못한 예쁜 컬러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쿨톤 컬러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소장할 가치가 있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살짝 뽀용뽀용한 느낌으로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다음 포인트 컬러들 중에서도 이 중앙에 있는 연보랏빛 컬러들 정말 발색도 잘 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주고 브러시로 경계를 살살 풀어줍니다. 가루날림도 이런 매트 타입 섀도우에 비해서는 제 기준 많이 없어진 느낌? 이렇게 블렌딩도 너무너무 잘 되는 되게 고운 입자예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얹어주니까 확실히 쿨한 느낌이 확 올라오죠? 저는 사실 데이지크의 웜톤 팔레트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쿨톤 팔레트들은 솔직히 손이 너무 안 갔단 말이에요. 뭔가 쿨톤 팔레트라고 나왔지만 좀 약간의 코랄기가 항상 섞여있는 느낌이었고 발색이 좀 기승전 브라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정말 데이지크에서 이를 갈고 쿨톤용 팔레트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불그리불그리한 불글이 느낌을 준 다음에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은이 포인트 컬러가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 보랏빛이 섞인 꽃분홍 컬러여가지고 진짜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언더까지 좁은 영역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너무 예쁜 정말 딸기우유 같은 색감에 뽀얀 그런 핑크빛이 싹 올라와가지고 쿨톤이신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뽀용뽀용하면서 브라운 기가 섞이지 않은 맑은 핑크 느낌? 이 상태에서 이 라인 블렌딩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 건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베이스, 글리터, 포인트, 라인 블렌딩 컬러까지 팔레트 안에 다 있으니까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고 이 컬러가 삼각존 채우기에도 진짜 딱 예쁜 과하지 않은 그런 음영 컬러라서 이렇게 언더도 채워주시고 브러시 완전 털어서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까지 한 번에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는데 이제 이눈 밑에 글리터 작업을 해줄 건데 사실 저는 이번 팔레트에서 다른 포인트 컬러 이런 거다 마음에 들었지만 이 글리터들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카메라에 이 반짝거리는 반사광을 담으려고 해도 잘안 담길 만큼 펄 입자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편인데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실제로 보면 은 보라색, 핑크색 펄감이 더 도드라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전 색상 다 예쁜데 저는 이 컬러가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눈 밑에 이렇게 콩콩 이렇게 얹어주면 진짜 과하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이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가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눈두덩이에 올려도 되게 예쁜데 왜 이렇게 애교살에만 올리냐면 은또이 베리 스무디 컬렉션에 이렇게 파우더 타입의 글리터가 나오는데 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데이지크가 정말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펄을 잘 뽑아가지고 이 글리터 파우더는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보통 이런 파우더 타입은 샵에서 쓰는 그런 제형이라서 좀 컨트롤이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얘는 제형이 진짜 가볍고 이 안에 접착제가 하나도 없고 100% 글리터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눈두덩이, 애교살, 눈 앞머리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4번은 오팔 실버펄의 되게 투명한 글리터고 5번은 핑크 코랄 베이스에 골드, 퍼플, 실버펄이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영롱한 느낌이에요. 6번은 화이트 퍼플 베이스에 그린, 블루, 코랄, 실버 정말 쿨톤 느낌을 낼수 있는 글리터가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이 6번이 보라색깔 좋아하는 저한테는 눈에 진짜 확 들어오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손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눈두덩이에 그냥 톡톡 올려주면 되는데 조금 밀착력 있게, 지속력 있게 올리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픽서나 미스트를 조금 묻혀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펄감이 보이시나요? 진짜 완전 입자가 엄청 곱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라색 깔 펄인데도 진짜 하나도 안 과하고 되게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립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잖아요? 이 틴트도 베리 스무디 컬렉션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쿨하고 쨍한 예쁜 딸기 컬러들이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형은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묽은 워터리한 제형인데 마무리감은 되게 보송하게 변해가지고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블러셔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느낌? 발색을 올려보고 거의 바로 지웠는데 착색도 컬러 그대로 남는 편이었는데 착색... 색이 엄청 강하게 되는 편은 아니었고 지속력도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컬러감이 되게 쨍하고 너무 예쁘게 나왔고 입술에 되게 편안하게 잘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좋았습니다 컬러는 한콧 바르면 입술 안쪽 색깔이 조금 비치고 두콧 발랐을 때가 제일 상세페이지 컬러랑 되게 비슷하게 제일 예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6번은 청량한 브라이트 핑크고 7번은 흰기가 확 도는 라이트한 라벤더 컬러 8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쿨톤을 위한 맑고 쿨한 플럼 레드 컬러 9호는 옅은 퍼플인데 살짝 핑크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고요 10번은 차분한 분위기의 로즈 핑크여가지고 여기저기 섞기 굉장히 좋을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번이랑 8번을 섞어서 바르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먼저 이 7번을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좀 흰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어?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은 이게 이렇게 싹 퍼지면서 색감이 연보라빛으로 되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은 그때 브러스로 이렇게 외곽을 잘 블런딩을 해주면 이렇게 정말 예쁜 오버리 표현이 돼가지고 베이스로 깔기에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차분한 핑크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입술 각질이 엄청 심하고 상태가 좀안 좋은 편인데도 되게 좀 보송보송하게 엄청 편하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8호 칠링을 안쪽에 이렇게 올려주면 저처럼 좀 푸른기 도는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플럼플럼한 그런 입 조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 조합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또 이번에 블러셔도 너무너무 색깔을 잘 뽑으셨더라고요. 이 패키지 뒤에 있는 이 딸기 씨가 콩콩콩 박힌 듯한 이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컬러는 베이비 핑크부터 쿨베리까지 다양한 핑크가 4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4구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딸기 쪽은 컬러가 또 세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를 다 섞어서 발색하셔도 되고 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발색하셔도 다 다른 컬러가 나오거든요. 색깔을 정말 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게 활용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원래 기존 데이지크 이 치크 팔레트를 쓰면은 가루날림이 조금 있고 흰기가 좀내 피부톤에는 너무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치크는 되게 이전 블러셔들보다 되게 좀더 실키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여가지고 먼저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또 다른 컬러들을 계속 얹어도 좀 텁텁하게 올라가거나 경기 가지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 뽀용뽀용한 느낌을 주고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밑 가까이 볼 중앙 쪽에 이렇게 올려주면 발색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사실 데일리로 하실 거면은 정말 뽀얘한 딸기 딸기우유 그런 색깔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가장 진한 컬러로 요 눈동자 아래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뽀용뽀용한 딸기우유빛 블러셔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데이지크 베리 스무디 신상돌로 완전 파워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기서 끝내면 살짝 아쉬우니까 이번 컬렉션에 네일 폴리시도 이렇게 5종으로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유튜브에서 못본것 같아가지고 짧게 리뷰를 하자면 총 5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묽은 제형이라서 한 코, 두코 돌릴수록 발색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그런 시럽 네일로 나왔고 세리블랜드는립 컬러 중에 칠링이라는 컬러랑 굉장히 비슷한 쨍한 쿨핑크 컬러입니다 스트베리는 정말 딸기 시럽 같은 그런 스트로베리 핑크 컬러고 그리고 저는 이 스트로베리 잼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딸기 잼 같이 이렇게 안에 검정 색깔 크런치가 꼭 박혀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색했을 때 되게 귀엽더라고요. 베리 마카롱 컬러는 라이트한 핑크 블루베리 밀크 컬러는 흰기 도는 라벤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마르는 그런 느낌이었고 탑코트 없이도 광택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데이지크 베리 스무디 컬렉션 전 제품 리뷰를 싹 해봤는데 살까 말까 구매하셨던 분들은 리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